재미 잘... n 잘... 잘... for 자, 야, 다맨 끝까지. 에이. 아차, 저거. 네. 네. 오! 어디 아파요? 방금 양잖아 그쵸 머리 아파 그래 아프잖아 이게 내야지안봤 거의 이정도만 했죠? 와 방금 이 미성 보지? 어 잠깐만 귀에서 뭐 떨어지는데? 어어 감미로입니다. 감미로. 강미로웁. 어. 아, 모르고 있었어. 아, 어때? 지루 어, 방금 너 갔습니다요. 감미로. 이거 오프닝으로 써주세요. 스탯을. 트 공중오 흰머리 세가닥 나안네내가다이네비지 네 마세요. 설파지니까. 잘요왔습니까 <웃음> 너 좀, 야너 좀, 너좀선글라잡다 야. 야. 아니, 선글 잡잖아, 봐봐, 야. 잡잖아. 그 안쪽이 도, 이 이... 자, 축구장 안쪽으로 해서 오늘 농장 30분. 예. 예. 자, 페이스 맞춰서. 오케이! 30분? 네. 대박인데. 자, 출발합시다. 준비, 어! 여기 안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여기 깊은 데 장이 깊은 데 이리로 와, 이리로, 이리로, 이리로 와. 이리로 와. 어?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야! 야 갔어 야, 야야이당은 아니야 상탱탱 뛰어 상탱 저걸 하나 만들어 우리 저 가연물 아, 아, 아, 아, 달리기 아, 같이. 다시 이리 가. 아, 갔죠. 어? 어? 이렇에서 다시 오르막으로 올라와라. 와우! 야지 쬐야지 쬐야지. 3 끝까지 와. 뭘 응. 오케이. <웃음> 야너내려가 다시 올라와. <웃음> 다시 올라와요. 자, 자 가. 자, 와이팅 주현이! 아, 와 진짜 뭘 야! 뭐 방심을 못하겠어! 야! 뛰야지 뛰어야지! 내려또내려가아 아. 아. 고고 <웃음> 아, 편지 편지. 아. 둘, 한 명. 내려가. <웃음> 내려가. 빨리 내려가. 아직 멀었어. 내려가. 내려가내려가 내려가. 벌써 반 뛰었네. 반 뛰었네. 올라와라 뛰어야지. 올라와 뛰어서 올라와. 성호 성호. 뛰어야지. 빨리 빨리 뛰어야지 어. 형도 뛰고 형도 뛰러 가잖아 지금. 자, 무슨 거야? 세 박이 남왔다 아, 아까 왔는데 세박이금는데아 지금, 제금 지금, 지금, 지금, 지 지금, 지금, 지금, 지지지시 지금, 도올지와야지성 두 바퀴 나왔어두 바퀴. 바퀴. 바퀴. 데 아니 두 바퀴 남았다이까선 두니까. 아 아니 두바남았아이거두 남았다고. 아 마이! 올라이민아세이 잘하고 있어. 아엄이 어, 뛰어야지. 엄마? 엄마 지금 잘 계시겠지? 네. 렇게맞뭐 네. 네. 아 엄마 저 유튜브 영상 보라고 엄마 한번 불러볼래? 야 세형이 형 뛰는 거 봐! 아픕니다. 저 잡혔는데 뭘! <웃음> 야너좀 늦다 홍경호야너 뛰어가 짱났어 그래? 썸준이형민이형 잡히는 거야? 형 잡히는 거야? 이형 잡히는 거이야 썸이 이형 잡히는 거야? 서준이 <웃음> 장난쳐 아, 빨리, 빨리.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라스가 빨리 가 빨리 가